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이병 골프학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화면 상단 딱 터치하시면 점 3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자막 기능이 있는데요 자막 기능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조용한 상태에서도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옥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옥벙, 옥스윙, 벙커샷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옥봉 샷을 할 때는 에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인스핀을 활용한 스윙을 했을 때 아주 일정하게 뭐 모래가 가늘다든지 모래가 두껍다든지 그런거에 상관없이 일관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즉 예측 가능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옥봉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리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어 제가 오프로치에서 설명드렸던 방법과 병행을 해서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 어, 벙커샷은요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려드린다고 해서 탈출은 쉽겠지만 그걸 거리를 정확하게 맞추는 건 연습과 아주 비례하니까 연습량을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옥벙 거리 맞추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네, 옥벙샷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공은 일반 것보다 그냥 가운데, 보통 왼쪽에다 두지만, 그리고 클럽 페이스는 처음에는 스퀘어 연습을 해서 이렇게 인스핀을 줬을 때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보고 일반 연습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에 3분의 1, 그래서 1대 3법칙으로 연습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식화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일정한 공의 위치를 세팅을 해 놓고 아웃인 계도를 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스핀을 피 줘야 되니까 뭐 스핀이라고 해서 막 뒤집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대로 클럽 페이스 로프트를 이용해서 을 이렇게 쳤을 때 몇이 나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가는 게한78 정도 되면 제가 볼때한26 정도 되겠네요. 나눠보면 만약 6, 38어 대충 그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또 가고 밖에서 깎았을 때 얼만큼 가느냐. 깎았을 때 이렇게 했을 때뭐 비슷하게 그 정도 거리의 3분의 1 거리를 나가게 하는 스윙이 이 정도의 스윙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리고 벙커 샷은 절대 풀 스윙의 법칙 빼서 절대 풀 스윙의 법칙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내는 데좀덜 부담을 느끼셔도 되는 게 잡아 당기는 샷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파워풀하게 힘을 쓸 수가 있어요. 팽이를 팍 당기듯이 막 그냥 뭔가를 팍 당긴다? 뭐 당기듯이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크기의 샷, 이 3분의 1 거리를 벙커샷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 1대 3 법칙입니다. 1대3 법칙.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거리를 마구 냈지만 거리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클럽페이스를 이렇게 놓인 상태에서 클럽페이스를 이렇게 1시 방향. 지금 라인으로 보면 여러분 쪽이 12시라면 제 기준에서 1시 방향으로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공에다가 이렇게 1시 방향을 열면 제 몸은 11시 방향으로 열려야 돼요. 왜냐면 1시 방향으로 논다는 건 공이 1시 방향으로 우측으로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11시 방향 쪽으로 쳐줘야 이 기준으로 해서 1시 방향이 센터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1시 방향으로 열어줄 때는 거리가 10m가 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30m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m지만, 그 일반적으로 뭐 27미터가 나가는 분은 9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15미터가 나가는 분은 5미터가 되고 그러니까 3분의 1씩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체로 어 남성 골퍼 같은 경우는 10 단위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1시 방향 제 기준으로는. 하지만 몸은 타겟 기준으로 11시 방향을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백스윙을 들고 또 깎는 거죠. 깎는다는 게 공을 깎는다 기 보다는 인스핀을 주는 거예요. 인스피을 이렇게 주면 지금 한50 정도 나갔죠 그러면 지금 한 15m 에서 한17 8m 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1시 방향으로 열었을 때 1시 방향으로 열면 내 몸은 11시 방향 이 정면 카메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클럽 페이스가 1시 방향이지만 내 몸의 셋업은 타겟 기준으로 해서 11시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아웃 인계도에 막연하게 힘쓰는 것 보다는, 여기에서, 공을, 이렇게 깎아준다고 했을 때, 실제로, 실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3분의 1 정도가 덜 나갑니다. 여러분의 풀스윙 기준으로. 뭐, 30m라면 계산하기가 쉽겠습니다만, 여성 골퍼는 무조건 15m만 나간다. 그러면 그분은 10m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런 거는, 실제로 존재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2시 방향으로 열 때. 그러니까, 1시, 2시 방향이죠. 그럼 여러분의몸 방향은 거의 10시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벙커 샷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완전히 이렇게 높을 때. 그런 경우에 이때도 막공 밑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인스핀을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뜨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세게 쳤는데 여기 거리상으로는 한 20m 정도 나갔지만 실제로는 한 7m 정도 나가는 하지만 높이는 엄청 떴잖아요. 다시. 2시를 열면 공이 2시 방향으로 튀어 나가니까 나는 열시 방향으로 쳐준다고 생각을 하고 얘를 갖다가 인스핀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야 이건 뭐 완전 거의 뻥 떠가지고 탁 세울 수 있는 그런 샷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대삼 법칙은 기본적으로 어, 이 실내에서 연습하거나 아면 실외 연습장에서 벙커 샷 흉내를 내는데 나가, 날아가는 거리의한삼 분의 일 정도의 거리가 실제 벙커 샷에서 나간다는 거고.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어, 나오는 거리가 뭐 30m다. 그냥 풀스윙으로 했더니 30이 나간다라고 하면 1시 방향으로 열면 20m, 2시 방향으로 열면 10m 그쪽으로 날아가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15m는요? 5m 단위는 어떻게 컨트롤 하나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럴 때는 5m 단위 공식은 클럽을 10cm를 짧게 잡으면 이건 5m 단위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똑바로 놨을 때 30m가 날아간다면 10cm를 짧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뭐 5m 밑에 나가는 25m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이병옥 프로가 만든 공식이 정확하냐?라고 본다면 1 더하기 1은 2가 나오진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히팅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제 공식이 꼭 그렇게 떨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그러한 기준조차 없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어둠 속에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포뮬러 7이라고 해서 이 벙커 공식을 제시를 해서 상당히 성공을 본 분들도 있고 효과를 본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옥벙샷을 끝내고 옥펓을 들어가게 되는데 옥퍼트 공식은 압도적이죠. 369법칙, 1010법칙, 뭐 여러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적용될 때 진짜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벙커샷 할때그 공식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제가 옥프로치에서 거리 조정을 할때 이 팔로우 스루로 조정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스윙을 어떻게 하건 간에 똑바로 세팅된 상태에서 스핀을 피 줬을 때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굉장히 멘탈적으로 부담되는 분들은 그냥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몇이나 간다는 라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게 섀도우 트레이닝 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어떻게 막건 간에 나는 아우 이거 이거 뭐 이렇게 인스핀 주는 것도 어려워 근데 인스핀을 주는 모양을 따라 해서 갔더니 요렇게 넘어와 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시작해서 이쪽으로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섀도우 트레이닝으로 여러분들이 공에 집착하지 않고 훨씬 더 일관된 스트라이킹을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이 방법도 응용을 해서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옥벙션만본 분들은. 어,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요. 옥프로치에서 거리 조정하는 방법, 섀도우 트레이닝, 팔로우 스루로 거리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어려우니까 꼭 그거 다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옥범까지 끝냈는데, 실제로 제가 이 50강이 끝나고 나면 뭐 야외에서도 찍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겨울에는 동계에 제가 미국에 한한달가 있으니까 그때 영상도 막 여러 개 찍어서 여러분께 다양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 이러한 기준을 세팅을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나에게 맞는 그 피를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나에게 맞는 피을 가져가는 건섀도우 트레이닝 지금 마지막에 살짝 설명드렸던 그 훈련이 특효약이니까 그 점도 응용을 해서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옥퍼시 시작이 됩니다. 옥퍼시는 딱네 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옥퍼시 끝나면 결국에는 5 0강이 마무리가 됩니다. 50강이 끝나면 야, 이거는 판도라의 아주 축제. 불꽃 축제처럼 빵빵빵 터지는 그러한 일이 11월 중순부터 벌어지게 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아, 어, 더좀 피치를 올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목표했던 구독자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볼땐 11월 중순이 되면 엄청나게 터져 나갈 것 같은 그러한 확신이 듭니다 재밌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 뭐 내용 괜찮죠?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빡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병호 골프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 이병호이었습니다 복맙습니다.